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삶 이야기로서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집값 특히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고 아파트 전세는 시간 많았다고 난리이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것이 아파트 단지이고 아파트 수별 정도로 온 세상이 아파트 천지 같은데도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많았다니 평생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로서 또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요즘 KBS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보며 느낀 바가 많아 이렇게 아파트로만 몰려드는 현상과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영상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니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사람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다 가는 것이죠. 부자도 한평생을 가난한 사람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한평생밖에 못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한 평생을 도대체 어느 곳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특히 나의 자랑은 아니지만 60이 넘게 살다 보니 그동안 시골과 도시에서 그리고 그 옛날 허름하던 집과 아파트 또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또 건축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환경과 집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요즘 본 인간극장의 그 몫이는 못 말려라는 프로그램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러저러한 삶을 살다 보니 산다는 것이 별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할 일도 아니고 그게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도 지양해야 겠다는 것인데 요즘 아파트 값과 아파트 전세 값이 오르는 데다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 되는 것을 보며 왜 그렇게 아파트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또 처한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방법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며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곳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누구나가 다 같이 한 평생을 살다 가는 것인데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각자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러저러한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사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직장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또는 자금 사정 때문에 등 수많은 이유와 형편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도시에서 힘겹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나간 날을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흥치 좋고 한강 곳을 보면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부러워 하는데 사실 몇 가지만 포기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돈 즉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복잡한 도시보다 오히려 한가하고 경치 좋은 곳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만약 자녀들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한다면 아마도 복잡한 도시보다 경치 좋고 한가한 곳이 자녀들의 장래에도 훨씬 좋은데도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집, 즉 아파트만 집이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전원주택 등 다양한 집들이 많고 또 매년마다 건설회사를 비롯한 주택회사 심지어는 집장사들까지 나서서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집들을 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보다도 무려 80여만 채나 집들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더욱이 남의 집살인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아파트란 집으로만 몰려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다양한 곳에 다양한 집에서 살려고만 한다면 지금까지 지어놓은 아파트는 남아도는 것이고 그만큼 다양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아파트로만 몰려들다 보니 값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씨가 말라버린 것인데 과연 아파트가 그만한 돈을 줘야만 살수 있을 정도로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한 돈이라면 그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공간도 있으며 더욱이 마당이나 정원까지 있어서 다양한 생활과 취미생활까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생활은 생각지 않을까요 더욱이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탈도시화와 거리두기 등으로 도시나 아파트는 더 불리하고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는 한계가 있지만 마당이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는 단독주택 등은 훨씬 좋은데도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금액적으로도 웬만한 아파트값 아니 요즘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마당이 있고 서재나 오디오룸 다락, 옥상, 정원 등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충분히 마련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면 사는 장소나 집과 같이 살아가는 방식도 사람마다 생각과 특성이 달라 제각각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며 매일매일의 생활에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저 편리하고 단순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몸과 마음이 행복한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최근에 방영된 인간극장에 나오는 그옥씨는몸말려의 주인공 65세의 할머니인 그옥씨가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단양에 있는 슬로우시티로 잘 알려진 청평마을 이 마을은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그곳의 한옥 펜션에서 하루를 지낸 바가 있고 또이금옥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잘 아는데 이 마을은 고색창연한 돌담장, 낡은 가옥들이 어우러지고 삼지천이라 해서 마을 곳곳에 돌담길을 따라 흐르는 맑은 겨울물이 흐르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한가한 마을에 아들내와 두 손자, 즉 3대가 함께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인간극장 그옥시는몸말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물론 이분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은 사연이 있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그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찾아 헤매다가 남편의 고향인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삼진의 마을에 터를 잡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딪히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남들보다 빠르게 하루를 시작하며 일하는 것이 쉬는 것이며 매일매일 새롭게 할 일이 많아 즐거운 사람 같았는데 천연 염색 명인이자 약초 전문가인 그녀는 이웃 고추밭에서부터 어린 시절 살던 야산 사촌의 감나무 밭까지 사방팔방 다니며 해야 할 일이 끊임이 없었고 특히 이런 가을에는 잠이 안올 정도로 멈출 줄 모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도 마음대로 하는 억센 엄마 같아도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가며 하루를 살더라도 내 마음대로 가족과 함께 몸보다 마음이 행복한다는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남들은 그 나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텐데 이분은 내 멋대로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바로 이런 분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마을과 아름다운 집들이 어우러진 곳에서 손자들까지 3대가 그 나이에도 매일매일 부지런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자 이제까지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어떤 곳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 세 번째로는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 네 번째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다섯 번째로 인간극장, 그 몫이는 못말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사정으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싶어서 특히 요즘과 같이 전세난 등을 보며 또한 이런 집들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또 오랜 세월을 산 사람으로서 인간극장을 보며 느낀 바를 말씀드려본 것인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러한 곳과 집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로서 이에 대하여도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와 이런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설명한 영상을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이런 자료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혹시 이러한 영상과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